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전해드리는 어찌빈니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obs 에서 채팅창을 띄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구글 검색창에 아프리카 도우미를 검색하십시오 그리고 아프리카 도우미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화면에 나오면은 x 누르시고 여기 상단에 보시면 로그인이 있습니다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클릭하시고 유튜브 채널 계정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어쭈빈이 꿀팁 채널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용을 눌러 주시고 네, 이런거는 그냥 닫아 주시고 왼쪽에 보시면 채팅창이라고 있습니다 채팅창을 클릭하시고 채팅창에 종류가 있고요 신규 테마가 있는데 여러가지 테마가 있어요 여기서 한가지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저는 픽셀로 골랐고요 테마를 선택하신 다음에 폰트를 들어가서 폰트 크기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대로 놔둘 수도 있습니다 설정을 하셨다면 설정 저장을 누르세요 URL을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OBS 창을 여시고 소스목록에서 플러스 추가를 누르시고 브라우저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이름을 채팅창으로 알기 쉽게 바꾸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를게요 URL을 지우시고 방금 아프리카 도우미에서 url 복사한 거를 여기다 붙여 넣기 ctrl v 를 누릅니다 ctrl v 를 눌러서 url 을 복사한 걸 붙여 넣고요 그 다음에 어 채팅창의 크기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너비는 제가 봤을 때는 한400 높이는 마음대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600 정도 놓고 하실게요 확인 자 이런식으로 채팅창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채팅창 넣기 정말 쉽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